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 심플이라고 합니다 아나 못하겠어 진짜 난 진짜 내가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볼까? 그래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야 사실 지금 처음이니까 어렵지 안녕하세요 심플이에요 우리 회사는 다이어트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이어트 유튜버가 될 수는 없잖아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비전 이건 뭐 간략하게 담아줘 간략하게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급정기를 했네요 첫 번째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무엇이냐면 무명가수 분들을 뮤직비디오를 조금 만들어주는 컨텐츠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제 아무튼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면은 어, 배우분들도 필요하겠죠 가 분명히 그러면 무명 배우분들도 필모그래피를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 무명 제작사와 무명 배우분들과 무명 가수분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시청자분들에게 되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분야에서 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위치에 있지만 내가 좀더 높은 위치에 가고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랑 함께 나아가는 기분으로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뮤직비디오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